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지수가 뭐 소폭 거래소가 소폭 반등을 했지만 어,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이 바로 건설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를 긴급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설주 상승의 배경은 아랍에미리트 어,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위해서 10년 동안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건설주들이 아주 날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030년까지 마이스, 어, 기업회의, 뭐 관광, 컨벤션, 전시회 어, 이런 인프라 개발에 공공과 민간에서 어, 사상 최대 11조원을 투자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럼 오늘 살펴보실 건설주들 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어, 먼저 우선주, 뭐 가볍기 때문에 예, 금호우 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금호 상한가 얘는 우선주 873억입니다. 시가총액 그리고 금호가 3,150억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3,150억이 됐고 또 특징은 이제 두바이 어, 수주경험이 있었던 회사들 다 상한가를 갔죠. 우진 i.n 또 금호 희림 어, 이런 종목들 전부 이제 두, 두바이 이 관련된 수주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특징은 이제 설계 쪽 여, 아주 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설계 에 관련된 건설주인 히림, 한미유신, 도화, 한국종합 5% 이상씩에 다 급등을 했고 히림이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가 어, 현재가 1,700원으로 만 원대를 이제 돌파한 모습을 보였던 히림이 시가총액은 1,400억 입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 보시면 중소형주들이 대거 상승한 흐름을 보였고 대형주들은 좀 처진 모습을 보였죠. 어, 상대적으로 이 천억 원대 수준에 있고 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 아주 뭐 반등폭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수볼 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실적이 안 나오는 놈들 그 1, 2, 3 분기에 적자인 기업들은 우진이 또3부 어,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실적이 찍히진 않는 기업이고 어, 실적이 어느정도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면 이 건설주 평균퍼는 19배입니다 평균 PBR 0.78배 어, 그래서 아주 뭐 저퍼주를 어, 한번 보시면 태형이 5배 하지만 이제 부채가 가장 높죠 441 그리고 시가총액은 1700억 그리고 한신이 5배 어, 얘는 이제 PBR도 가장 낮습니다 0.15배 어, 부채는 이제 200%대고 시가총액은 1000억을 이제 넘겼죠. 어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던 한신이가 어 1000억을 이제 살짝 넘긴 모습이었고. 그리고 퍼 6배 수준에 있는 게 어, 신세계 건설 퍼 6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이제 1000억이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어, 성도 ENG 779억. 그리고 범양이 900억. 어, 삼국종합 우원, 신세계들이 다 이제 철학이 안 되는 낮은 수준에 있던, 어, 건설주들이 아주 뭐 상승폭은 아주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 PBR, 어, 0.3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한신이가 가장 낮고, 그 다음 태영이 성도, 얘네들이 이제 0.3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0.3이 이제 동부가 0.3 정도, 요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5% 반등을 했고, 어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우진이가 가장 낮습니다 부채 비율로는 그 태형이 가장 높고 그 동신이 이제 27%대에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죠 시가총액 1 천억 원대 수준이고 어 그래서 오늘 그 대형주들 어, 지수가 큰 폭의 반등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주의 흐름은 어, 다소 이제 어, 약했지만 어, 지수가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 이제 대형 건설주들도 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어. 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어 그럼 간단히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금호 건설 오늘 가장 큰 폭의 반등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지금 이 11월 달 내염 관련해서 한번 어 돌파를 했었던 이 8,000원 라인대를 어차 이제 다시 돌파한 모습이고 어 장기 평선인 이 201선에 닿을 때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죠. 큰 폭의 어, 얘가 이제 200일선에서 다시 재차 어, 방향을 틀지 아니면 어, 잠시 이제 조정을 받을지 한번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호. 그 뭐. 어, 다음은 히림입니다 얘가 오늘 어, 이 설계 관련된 건설주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상한가를 가면서 어, 시장에서 가장 좋았죠 흐름이 얘도 보시면 이제 5천원대에서 어, 14,000원대까지 거의 3배를 상승을 시켰었죠 어, 그리고 이제 깊은 조정을 한번 받았 받았던 종목이 히림 이었습니다 오늘 제차 이제 반등하면서 모든 이평선을다 돌파하면서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남광 토건 입니다 얘 보시면 이제 얘도 200일선에 달 때마다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ENG 얘도 한번 이렇게 큰 폭에 한번 반등을 했었죠 이내온 관련해서 그 뒤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원래 어, 상승했던 출, 출발 당시보다도 더 하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한번 찍고 그 어, 다음 이제 반등한 성도 어, 동부건설입니다. 얘도 한번 이렇게 크게 시세를 준 이후에 어, 다시 이제 출발 당시에 원상태까지 어, 하락해 있었던 동부가 어, 지금 6천원대에서 다시 지지받으면서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동부 어 다음은 범양 건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 계속 이제 이 11월, 12월 달부터 힘을 못 쓰고 계속 이제 하락했었던 범양이 올 초에 계속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동신 건설. 어 얘도 뭐 거의 뭐 건설주들 대부분 다 차트가 뭐 유사한 모습이죠. 어 12월 달에 계속 이제 추락을 했었던 건설주. 어 하지만 올 초에 다시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건설. 얘도 뭐 작년 초부터 뭐 계속 나락이었죠. 그리고 차트상에서는 지금 16,000원대를 더 이상 이제 하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이제 건설주들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해주고 있는 신세계. 다음은 우원개발입니다. 뭐 거의 뭐 차트들이 다 비슷하죠. 이 건설주 중에 중소형 건설주들은 다 이런 비슷한 차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새해부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